엄마! 엄마! 어머니는 아침부터 안 계신 거예요? 네 어르신들 실종은 첫날이 제일 중요한데 빨리 신부를 하시지 가세요 8호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거기서 모텔 키가 나왔는데 여기 키 맞죠? 장긴방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 손님이 쓰고 있어요 오늘 음, 누워봤는데? 음. 젊은 남자분이 자주 커피 시켰다고 모텔에 배달 안 하는데?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, 솔직히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미쳤어? 야. 내가 줌이야? 어. 네. 이 사람들이 모텔에 왔었다는 거죠? 이거 뭐 도울 거 없어요?